혈중알콜올농도 0.05% 미만 엎드려 자다가 청장년 급사중후군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5-7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4년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1년 뒤 이불 위에 엎드린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체 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을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국가수는 부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연의 판단 당해보험약관 면책조항으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쟁점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검감정서에도 특기할 외상이 없고 혈액 및 위내용물 검사상 특기할 약물 및독음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법의학에서는 청장형 급사증후군을 주로 수면 중 발생하고 현대의학에서도 사망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인사로 포함하고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라는 것은 사체가 부패하면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0.05% 미만의 혈중알콜농도로는 음주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